수박농사 28년, 그죠? 네. 네. 아주 베테랑이신데, 네. 지금 이렇게 수박을 잘 키운 이유가 4년 전부터 뭘 쓰셨다는데 그게 뭐라고요? 요거 바로 페라리 리치입니다. 아, 요거예요 예, 예. 페라리 리치. 예. 전 자동산자라서 페라리를 해가지고. 이 며칠 만에 큰 거라고요? 65일에서 70일 사이에 이게. 65일, 7 0일이 예, 예. 페라리지치가 아주 뛰어난 발은자다할수 있는 증거죠. 음. 페라리지치 사용한 묘면은 이렇게 뿌리가 좋더라고요. 음. 예. 그러면 이렇게 음... 이게 하얀 게 뿌리예요? 네, 그렇죠. 굵은 뿌리. 어, 뿌리, 뿌리가 지금 예, 나오고 옆에서 이제 참뿌리가 형성이 막 되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 굵어요, 뿌리가? 아유 굵은 뿌리가 뻗어 나오면서 잔뿌리는 옆에서 이제 계속 제가 사용해본 발견제 중에서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꼭 한번 사용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충남 부여에 수박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수박밭은 작년에 40동에서 무려 4억의 매출을 올린 그런 수박밭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수박을 키웠기에 그렇게 좋은 수확을 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을 키웠어요. 28년 차 되고 있습니다. 와, 28년? 네, 지금 정식한 지한 40일 됐어요. 아주 활기차죠? 네. 뭐, 뿌리가 좋으니까거나 아주 힘이 차고 그냥 멋지게 쳐 올라오는 것처럼 진한 염록색이 아니고 연한 염록색이잖아요? 네.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이게. 아. 네, 그 뿌리가 좋으니까 미량 요소 같은 그, 빨아들이니까 그은 이렇게 하얀게 뿌리예요? 네 그렇죠 굵은 뿌리 어 굵은, 뿌리 굵은 뿌리가 지금 나오고 옆에서 이제 잔뿌리가 형성이 막 되기 시작하죠 여기까지 뿌려나와있네 뭐. 왜 이렇게 굵어요? 리가아유 굵은 뿌리가 뻗어나오면서 잔뿌리는 옆에서 이제 계속 지금 잎이 좋고, 좋고 순이 발달돼, 발달돼 있는 거는 이렇게 뿌리 때문이다. 그 모든 잠근은 뿌리에 온다. 인이 있으니까. 농사가 잘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 뜬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도 있지만은 네. 특히 뭐 뿌리 밝은제 뿌리 밝은제 네. 네. 네. 뭘 썼어요? 페라리 리치를 썼습니다. 뭐요 페라리 리치. 페라리 리치. 네. 아, 아 그거를 언제 어떻게 시셨어요? 쓰셨어요? 뭐, 정식하고, 열흘 뒤에 푸기관주 1차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열흘 뒤에 2차. 어, 열흘 아, 열흘 간격으로? 네네. 여기 한대몇 평이죠? 200평 잡죠. 200평에 페달 이씨를 얼마큼 주신 거예요? 500cc. 500cc? 음. 제가 사용해본 발견제 중에서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꼭한번 사용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박 농사 28년. 그죠? 네, 네. 아주 베테랑이신데 네. 지금 이렇게 수박을 잘 키운 이유가 4년 전부터 뭘 쓰셨다는데 그게 뭐라고요? 요거 바로 페라리 리치입니다. 아, 요거에요? 예, 예. 페라리 리치. 예. 전자동자라서 페라리를 해가지고. <웃음> 페라리. 페라리 리치라는 요 제품을 썼더니 아주 수박이 이렇게 활력이 좋고, 눈치기도 넘치고 얼마나 좋아요 농민분께서 써보시고 써보시고 하시는 거라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페라리치는 일반 뿌리 발근제와 달리 토양 속에 있는 염류를 빠르게 분해하여 잔뿌리 발달을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냥 단순히 뿌리 발근만 해주는 게 아니라 토양의 상태라든가 토양 개선을 시켜주기 때문에 뿌리 발달에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염류를 어떤 방식으로 제거하는 거죠? 아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만든 기술력, 유럽에서 만든 기술력으로 제작된 제품인데 염류 염류를 이제 분해하는 이제 물질들이 특허받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들을 사용해서 토양에 불용화돼 있는 염류들을 지속적으로 분해를 시켜서 작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잔뿌리 발달들이 아주 발달하게 돼서 작물이 커드 커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여름철이 다가오더라도 뿌리의 근건부가 발달되기 때문에 시드름 증상이나 위조 증상까지도 이제 극복을 할수 있습니다 페라위치는 한 병으로 400평 간주가 가능하고 토양가습으로 간주가 어려울 경우에는 물한 마리에 20에서 40cc 정도를 넣고 수시로 연면 시비를 해주시면은 뿌리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작년에 수을 얼마나 하셨어요? 작년에 뭐 체급금 받았다고 대면 될거예요뭐 여기 보통 거래되는 게뭐 400에서 450 인데 아 한동에? 예 근데 네. 저는 뭐한500 정도 받았으니까 아, 남자보다 만정도있네 음, 그렇죠 몇동 몇 하시는거예요 동? 지금? 지금 한 40동 하고 있습니다 40동? 네 그럼 40동에, 40동에 5 0 0만원로 구매면 딱 나, 나오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 2억? 네연매출 <웃음> 얼마정도 하시는거예요연매출한 사억 정도는 나올 것 아, 같은데 네. 아... 두 작기 들어가니까 두 작기 네. 아... 이거, 이거 용묘 누가 갖다 주신 거예요? 아 여기 옆에 계신 농민 농약사 사장님 아... 용묘장에서 갖고 왔습니다. 아, 사장님 용묘에서 가져주신 예, 거예요? 예예. 예, 네. 아... 보통 다른 용묘장보다 뿌리가 이렇게 활성화. 잘, 잘 보고 오셔야죠. 예. 페라리지치가 아주 뛰어난 발근제다 할수 있는 증거죠. 음... 페라리지치 사용한 용묘는 뿌리가 좋더라고요. 이게 몇 시간에 경과하요 65일에서 70일 사이에. 65일, 70일? 예, 예. 이게 순이 나온 거 봐요, 순이 이제. 겨순. 아, 이게 순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순을 쫙 잡은 거죠. 그래서 곁순이 나와서 두순 재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여기서 곁순이 나와서 두순 재배를, 아, 네. 재배를 한다? 네, 예, 이게 순이 나온 거예요. 순이 이제 이게 활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음. 이게 몇 년? 한. 한 이, 이 정도 나갔으면 뿌리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비례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지상부, 이 지하부하고 지상부 파란스만 맞으면 수박이 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지상부보다는 지하부 할 때가 잘될 거예요. 음. 그래서 쭉쭉 빨아먹죠. 음. 그만큼 관리를 어릴 때도 잘 하신 거예요. 아, 그 정도 굵기는 괜찮습니까? 그렇죠. 땅 아. 맞는 거죠. 예. 줄기, 이게 굉장히 좁아요, 저 밑에가. 좁죠. 예. 예, 예. 마디가 짧잖아요. 아, 그게, 그게 좋은,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아, 마디가 짧고, 점점, 점점 무성하게 커, 나가는데, 줄기는 좋고, 예, 예. 그때 생장점은 어떻습니까, 예. 그 보시니까이 생장점 보면 솜털이 나고 굵잖아요 예. 이렇게 그리고 하늘을 쳐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뿌리가, 잔뿌리힘 힘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 이렇게, 이렇게 솜털이 나서요. 미량 요소. 마그네슘, 칼슘, 붕소 이런 것들 미량 요소를 충분히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굵은 뿌리는 질소질로 하고 물만 빨아들여가지고 이파리가 새카맞져요 그리고 영양산장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잔뿌리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각종 미량 요소를 했기 때문에 바란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 생장에서 생시생장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 개화 결실을 잘되고 비대가 잘된다는 얘기죠. 이때가 중요한 거 이때가. 이때까지 관리 못하면 수박 끝나는 겁니다. 모든 농사 가 마찬가지예요. 이거 수박뿐만 아니라 뭐 참외, 멜론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가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 저도 쳐봤더니 이게 이게 등이 쳐져가지고 수확량 20% 증가가 되더래요. 어. 어 그리고 또 이제 삽목 같은 거 했을 때 이걸 발견을딱저 저기 해가지고 하면 이게 뿌리가 그렇게 빨리 내리더래요.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좋은 다속 그래서 지금 뿌리들이 다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미, 일반 빨간 재가 잘안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페라리치 접목을 시키면은 이 땅이 과습이 되자든가 할 경우 연매시이 하고 그다음에 물줄때 페라리치를 좀 관주해주고 요런 식으로 하면 이런 자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준 페라리치라고 해더라도 거기에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나이거 하고 프리왕인데 나이거는 6억 5 0 인산질이, 질소, 인산, 가리가 들어있는데, 지, 인산이 49% 들어있습니다. 그 인산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결국은 뿌리, 개화 결실. 인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땅에 보면은 인산들이 굉장히 많고, 연작장애가 가장 기본이 염류, 염류. 이게, 그럴수록 인산을 줘야 되는데, 축기로서줄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엔 나이가 이외에는 잘 없습니다. 49%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보통은 인산이 네. 얼마나 들어있나요? 보통 한 15%. 아, 그럼 굉장히 많이 들어 네,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아, 예. 페라 위치에는 예. 인산이 없나요? 인산이 없죠. 어. 칼슘만칼슘하고 뿌리 밝은. 어, 이거만 있요 야, 야, 야. 그럼 둘이 합쳐지면 시너지가 생긴다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죠. 어. 거기다가 이제 아미노산이 들어가니까 아무리 좋은 이 뿌리 밝은지 먹을 걸 줘야죠. 먹을 거, 작물이. 그러니까 요세 가지 조합으로 하니까 이런 농사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1월달, 12월달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지하부 생육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요세 가지 들어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도차례 들어가면은 발근이 빨리 되고 이 토양이 습이 많으면 반지를 못 하잖아요. 그때는 옆면 집이 같이 섞어서 해주면 끝내 줍니다.